펜션 하나만 보고 떠난 여행, 2탄, 거제 편.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거제 뷰 맛집 펜션 두 곳과 맛집, 그리고 관광지 소개해드릴 거예요. 놓치면 후회할 꿀팁, 허니블링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거제 여행도 바로 시작해볼게요. 어제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점심 먹으려고 하고요. 여기는 어디죠? 고말 칼국수 김밥 본점. 도착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음? 손의 맛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 비 비린내 없어, 이거. 이번에는 깽쪼김밥. 빵! 음? 비주얼은 촉촉하이더 이쁜데, 깽쪼김밥이 훨씬 맛있어. 음, 몇끼이 비빔국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대박. 음. 음! 엄청 새콤달콤하네? 자꾼, 자꾼, 드디어 여기 메인, 대말 칼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정말 그 후추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되게 시원해. 난 사실 배말 닭국수랑 배말 토김밥을 기대를 해봤는데 지금 그 사이드 메뉴인 꼬막비빔국수랑 배말 땡초김밥이 훨씬 많아. 음. 여기는 맛있어. 여기는 음. 강주. 맛있짠 거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생각 속의 집이라는 곳인데 진짜 예뻐요 되게 큰 풀창의 창 앞에 여기 월풀 스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뷰로 예약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있는 방은 자스민 방이고요. 여기가 제일 예쁘다 보니까 예약을 하시려면 빨리 예약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여기 내부가 뭐뭐 있냐면 먼저 엄청 큰 침대! TV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책상 엄청 큰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 거의 집주인 가세요. 아, 지은이 집에 오신거같요 <웃음> 그리고 대박인 건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바베큐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는 저희가 바베큐도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화장실은 사실 엄청 평범해요. 그냥 샤워 부스랑 이렇게 그냥 변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방위 하나씩, 칼칼, 도마. 내가 바베큐 할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네. 여기. 와인잔 있어! 우리 와인 대박, 먹자. 우리 이따 와인 먹어도 되겠다. 밥솥, 커피포트, 수저 네. 정수기가 있어서 편의점이 좀 멀어도 물을 시원하게 벌컥벌컥 씻어. <웃음> 그럼 저희는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안녕! 거제 맛집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302호. 민트빵. 따라다란따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완전 오션뷰로 가득하네 어, 너무 행복하겠다 언니 뭐.. 어, 아 아, 대박 아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아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진짜 예쁠것 같아 아 너무 깔끔하잖아 그리고 방이 오 이거 바람 부는 것도 너무 예뻐 고제 노을입니다 예쁘죠? 어 이뻐! 어이래 대박 진짜 돌 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렇게 해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고! 여기 거제 외포점 하나로 마트는 6시 반에 닫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준비할까? 이 소고기 구울 때는 네. 고기를 쫙가셔가지고두껑을 네. 닫아놓으면, 익으면 연기가 막나요 첫고기 음음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입에서 녹네. 나 지금 먹방 뜯어보는 응. 줄 알았어. 느껴. <웃음> 미쳤는데요 음, 음. 이렇게 부드러. 너무 잘 골랐어. 응. 때 벌써 있긴 했어. 음. 치각살도 거의 있 익혔어. 음. 저제여행 지금 매미성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스타에서 많이 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왔는데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보 오라카이 비치처럼 되게 맑아보여 일단 첫 번째 포토스팟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 언니? 최고야. 저 프레임에서 찍은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맞아, 저 프레임이 진짜 딱 포토 스팟. 카페가 되게 많아요. 바람의 핫도그. 저희는 크림치즈 스페셜이랑 마일드 리프, 아메리카노 주문했어요. <웃음> 내부도 되게 이쁘다 맛있어. 이건 엄청 매워요. 진짜 매워 지금 제 외도 가려고 유람선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승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유람선이 많더라고요. 시간도 다양해요. 외도 환경을 위해서 방문 시간도 한 시간 반 제한이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두 번째 거제 숙소 도착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엄청 예쁜 펜션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 대박이에요 사실 여기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모험을 시도를 했던 곳인데 또 어제랑 같은 펜션을 보여드리기 보다는 한 군데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했는데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디스커버리라는 풀빌라인데요 짠! 이거 봐요! 와 진심 풀참 스타일러를 한번 써볼게요 나는 진짜 제일 사고 싶었던 게 스타일러거든 근데 여기에 있다니 가말사줄게 얼만큼 벌면 사줄 거야 <웃음>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유람선 생각보다 크다 이제 외도로 가려고 합니다 유람선은 온라인에서 예약하는 게더 저렴하고 입장료도 따로 지불해야 됩니다 아 자석이 진짜 많네 우리 타자마자 바로 출발합니다 아 그리고 신분증꼭 챙겨 오셔야 돼요 외도까지 가려면 한 3, 네시간 정도는 빼셔야 되거든요 일정에서 근데 여기는 거제 왔으면 꼭 와야지 어. 그러면 외도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웃음> 맞아, 날씨 안 좋은데도 근데 사진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진짜 해아 음, 너무 있는데이 아침에 비빔수를 맞아 아침에 한 통을 다 비웠는데요 비빔수 안의 주얼이 뭐예을싹어 1시간 반 자유시간을 주시고, 이제 순착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어땠어요? 그, 천국의 계단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 천국의 계단. 진짜 너무 예쁘던데 음. 저희는 보타닉가든을 가봤었잖아요. 저는 사실 캐나다 갔을 때도 큰 감흥이 없었거든요. 었 아... 어땠어요? 저도... <웃음> 역시 통해 <웃음> 아 그래서 여기도 왔었을 때딱 보고서는 그냥 그렇게 별 느낌은 없었어요 우리가 약간 보타닉가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인가? 약간 그럴 정도로 여기가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와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거의 메리트는 못 느꼈고 근데 저기도 이쁘네 <웃음> 여긴 약간 산토리니 같은데? 산토리니도 가보셨잖아요 아, 네. 여기 어때요? 산토리니 느낌 나나요? 아니에요? 날씨 좋으면 날씨 네, <웃음> 안 나는 걸로? 근데 여기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저는 거제 추천합니다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오늘 무슨 요리를? 콩 계란말이를 해드릴게요 와콩 계란말이 두개 만드는데 8분 걸렸는데? <웃음> 이가 대박인 게이 불판도 쓸수 있고 요 불판도 쓸수 있어요 오 엄청 잘입는다 보통 수술하면 엄청 잘안입는데오 벌써 이렇게 익었어? 지금 근데 뭔가 비주얼 너무 이뻐 와 미쳤구나 응. 킬바사 소세지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은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이 조금 오래 걸려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빨리.